반갑습니다 아, 마음공부에 대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사례를 가지고 마음공부 관점을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꼭한 말씀 드려야 될게 있어서 어,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이은 은의 은자 소태산이라는 분의 사상은 은사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은혜가 그냥 우리가 쓰는 은혜이면서도 조금 개념이 좀 폭넓고 좀 종교적인 또 관점이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초등학교, 뭐 중학교 누구나 그 어린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프로그램에 가끔 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 쌀 쌀이 한톨 있다 쌀쌀한톨 있다 했을 때이곳제 은혜를 이제 느껴보고 생각해보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쌀한 톨이 우리 입안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과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존재들이 이쌀한 톨에 관여하고 있는지, 관계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재밌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 아저씨 있겠죠. 농부 아저씨가 이쌀한 톨을 위해서 이렇게 땀흘리고 해주시니까 이제 이쌀한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에 트랙터도 있으니까 또 옮길 수 있고 농사를 질수 있죠. 어 그러면 또 물도 있어야 된다. 땅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뭐 할게 많죠. 트럭도 있어야 되겠죠. 또 바람도 있어야 되겠죠. 농부가 있으면은 그 농부 아저씨 옆에 농부 아저씨의 아내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쌀한 톨을 생각하니까 그 옆에 이런 것들이 쭉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몇 가지가 아니라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농부 아저씨도 농부 아저씨가 있기까지는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아내도 음 있지만 농부 아저씨도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고 뭐 음식만 해도 여기 또다시 밥도 있겠지만 또다 것도 있겠죠? 반찬도 있고 반찬은 한 가지가 아니라 <웃음> 수도 없이 많죠 이 음식을 만들려면 또 여기 관련돼 있는 농부 아저씨도 있고 공장도 있고 유통업체 분들도 계시고 해서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트랙터다 그러면은 트랙터가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트랙터가 있기까지 또 어때요? 여기 나사못도 있을 것이고 트랙터를 만드는 그 공장 또는 나사못을 만들려면 제철소가 있겠죠 제철소 있고 제철소 있으면 또이 공장에 농광로도 있을 것이고 또 탄광이, 탄광이 있어야 원석을 가져다가 제철소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여기 수많은 그 공장 직원들이 또 있겠죠 물도 마찬가지 물이 쓰려면 이슬도 있어야 되고 강물도 있어야 되고 바다도 있어야 되고 구름도 있어야 되고 뭐색광도 있어야 되고 시냇물 뭐 이렇게 계속 이게 갑니다 트럭 하나도 여기 2만개의 부속이 있다고 웬만큼 차 하나에 2만개의 부속이 있다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또 똑같이 이 쇳덩어리는 제철소에서 올 것이고 또 플라스틱은 또 어디서 와요 석유에서 오기도 하고 어떤 건 고무나무에서 오기도 하고 석유는 또 어디서 와요 석탄에서 오기도 하고 이 공장이 또 있겠죠 여기. 정유 공장도 있겠고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 렇게이 가요.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서로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게 시간이 가서 제가 이제 다 못하는데 이 존재들이 가만히 보면 한두 끝도 없이 이렇게 가요. 공장도 이렇게 공장이라고 한마디 써놨으니까 그러지 여기에 수만 가지 동그라미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거죠 그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들이 아까 지금 쌀한톨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여기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 서로 서로가 서로에게 막 굉장히 복잡하게 그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이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드라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존재끼리 막 이렇게 얽혀져 있죠. 요것들이 다 이렇게 낱낱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라는 것이, 나라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하나 있고, 이 나라고 하는 쌀한 톨이, 쌀한 톨이 아니다. 이 우주 만유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불교적 관점에 이거를 다른 말로 뭐 뭐라 그래요? 연기론이다, 연기론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다. 그러니까 땅이 있, 있으니까 쌀한 톨이 있고, 쌀한 톨이 있으니까 땅이 있다. 이런. 서로가 의존하고 있다 이런 이런 의미예요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 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연기로 그래서 만약에 이 관계들이 끊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이 멀리 있는 이 제철소와 원석의 관계가 끊어지면 쌀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다 있 반대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행론으로 가냐면 고통의 원인이 없으면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지금 이제 존재론에 관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은혜의 관계다 은혜의 관계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건 뭐냐면 없어서는 살수 없는 관계다 누가 누구에게 우주 만물이 우주 만물을 서로에게 그렇게 은적 관계로 맺어져 있다 하는 게 소태산 스승님의 관점 이에 요거를 조금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쌀한 톨을 먹으면서도 사실은 쌀한 톨이 얼마죠 쌀한 가마는 계산하고 뭐 20kg이 얼마다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만 쌀한 톨에 가격에 대해서 또는 가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것들을 생각하면 이쌀한 톨을 이렇게 집으면 은사실그 안에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우주 만물이 다이쌀한톨 안에 관계되어 있고 조금 더 크게 얘기하자면 쌀한톨 안에 우주가 들어있고 이 값을 사람의 관점으로 매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지 않는가 그만큼 이 우주만물 하나하나가 존귀하고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것이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냥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멈춰서 지혜를 잘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하는 기계적인 생각만 한다면, 자칫하면, 그, 범죄자들도, 그, 그런 프로세스는 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들이 앞으로 마음 공부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또는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모두가 다 서로에게 서로, 없어서는 살수 없는 은혜로운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그런, 은적 세계관을 가지고 전제로 삼아야 되겠다 이것을 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기 때문에 똑 떨어져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라고 하면 이게 뭐 무화죠 무화.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똑 떨어져 있는 개별적 존재로서의 내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어, 진리에 다가가는데 훨씬 빠르다 맞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범무아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소태산 스승님의 은이라는 말과 부처님의 뭐 무아 또는 불교에서의 연기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깨어지는 것이다 다른 가르침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텐데 그때마다 늘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은혜의 관점을 잊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